안녕하세요. 주식투자 실패에 대한 철저 분석과 대응 방안을 올리려고 합니다. 저는 과거에 수많은 단타 매매를 거듭하며 제가 잃은 돈만큼 증권사와 재정에 수수료와 거래세를 납부한 멍청한 자입니다. 제가 3년 동안 연속 수익을 내었으니 분석에 신빙성이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식투자 실패의 문제점 가장 큰 문제가 미술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잔인하지만 한마디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술을 사용하시려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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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6년에 이 정도 기본적인 투자 원칙도 지키지 못하실 분이라면 주식 시장에서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별거 없다고 단언드리니 즉시 시장을 떠나셔서 주식은 죽을 때까지 쳐다보시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 실패 문제점 두 번째 본인이 단타를 주로 하는데 그런 미술을 쓰지 않고 어떤 종목을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날 종목을 관리하는 세력이 본인이 사고 있는 걸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지요. 변동거래량에도 표시가 되어 있고 기아차라면 그날 기아차 20만주 매수를 명받은 거래세력이 있다면 아침부터 동시호가부터 들여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하루에 20만주 매수를 명받았다면 물론 그동안 사모은 물량도 일반적으로 상당한 거래세력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물론 20만주를 사모으고 어느정도 고가에 끝낼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 가격대면 매력적인 가격대이므로 향후 더 매수를 하기 위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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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인 거래물량이나 이것을 보면 특정 종목의 그날 거래량이 120만주인데 26만주 외인 매수가 들어왔는데도 주가가 3% 하락한 경우가 있는 반면 거래량 110만주의 매도 4만주인데도 주가는 3% 상승의 경우도 있습니다. 즉 주거래 세력은 매수매도를 자유롭게 하면서 가격까지 조정이 가능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미 미수를 하지 않고 매수한 경우 가격 얼마에 개인 물량 얼마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안될 것 같습니까? 철저히 됩니다. 이미 이름만 그 물량에 안 적혀 있을 뿐. 그날 거래하는 주거래 세력은 자기가 거래하지 않는 날엔 종가 기준으로 적절히 회워만 보고 자기가 거래하는 날은 철저히 파악합니다. 그래야 적절히 가격 조절을 하면서 원하는 물량을 확보하든지 팔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본인이 매수한 시점 본인의 물량이 확실히 변동 거래한 표시되는그 시점에 그날의 주거래 세력은 이거 미수는 아니군 하겠지만 본인만 미수를 안 사용하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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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이미 돈 잃은 건 당연한 겁니다. 미수 사용하는 자들끼리 미수를 퍼묻는다면 서로 공멸하는 길이겠지만 난 미수를 사용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미수를 퍼묻는다면 이것이 민폐겠지요. 견조이 올라가는 종목 게시판에는 미수를 절대 쓰지 말고 장기 투자하라는 관리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다 이러한 민폐를 겪어본 분들이니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게시판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으면서 그이 안 올라오고 그 사람들이 장기 투자를 종용하면서 미수 쓰지 말고 장기 투자하면서 기업가치 같은 걸 올리는 자들이 많을 때 그것도 그 글의 조회수가 적다면 그 종목은 고려해 볼 만한 종목입니다. 즉 민폐세력이 많이 들어올 것같은때 투자하면 수익을 낼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민폐세력들은 항상 본인이 투자한 시점에 들어옵니다. 이미 좋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도 이미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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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회 2평 20일 2평선이 연속 깨졌으니 이 종목은 가라나보다 그때 증권사 보고서에 이 종목 별로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 더 좋고요. 그럼 너도 나도 팝니다. 지금 사면 나빼고는 아무도 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설령 지금 매수하는 자가 있더라도 소수에 불과할 것이다는 시점에 결코 미수를 쓰지 마시고 매수하는 것이 적어도 조금은 승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미 좋다고 보는 시점은 모두 투자 실패 시점입니다. 님이 가장 최상의 시점이란 순간에 투자 하셨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좋은 시점에 투자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돈을 다 잃고 깡통이 되었습니까 그 시점은 사실은 가장 나쁜 시점 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미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가장 나쁜 시점인 것이고 그 이유는 이미 좋다고 생각하는 시점은 남도 좋다고 생각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주가 관리 세력으로 볼 때도 약속했다는 듯이 특정 시점에 미수가 집중되는 것은 이러한 투자자의 심리의 반영입니다. 미수가 집중되는 그 시점마다 님이 투자하셨기에 님은 깡통이 된 겁니다. 자기가 그날 관리하는 종목이 있고 그 기업의 업황이 좋고 물량을 많이 갖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더 올려도 고점에서 팔아치울수 있는 기업가치를 갖고 있는 종목일 경우 그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면 물량 갖고 있는 놈들로서 볼 때도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초록은 동색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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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실패원인이 미수를 쓰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매수한 시점은 세력으로 볼때 미수는 아니지만 단타들이 들어오는 시점 이들이 장기 투자가 아니라 단타라면 지금 올려줘도 결국 자신들만 손해를 볼 듯한 시점에서 매수 가격대 이하로 낮춰 더 낮은 가격의 물량을 확보할 호기를 놓칠 세력이 있겠습니까? 미미 떨어지는 것을 보고 공포심이나 포기하는 마음으로 팔면 세력은 기분 좋게 더 낮은 가격의 물량 확보하고 점심 먹으러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일중 매매하는 거래자의 대부분은 단타라는 것을 외인들과 기관 등 주거래 세력은 아니 그러한 자들이 많이 들어올 때는 올려주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을 것입니다. 공익사업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격이 상당히 조정받고 일부 똑똑한 몇놈만 적절한 물량만으로 들어와 있고 다른 놈들은 고점에서 물량을 공포심에서 팔았다면 적절히 종목 추가 관리를 위해서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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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단타들은 극히 미워하지만 기업 가치를 안고 가는 물량을 해결해주는 장기 투자자들은 그들로서도 위험 분산의 효과 때문에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투기주가 아니란 말입니다. 투기주의 경우는 가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극도로 장기 투자자를 싫어하고 흔들어 물량을 뺏으려고 합니다. 끝끝내 안 내놓으면 고집스럽게 저가를 유지해서 한 5에서 6개월 끌고 가버리는 놈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투자해야 할 투자원칙이 투기주는 거래하지 않는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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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로 우리 시장을 처우하는 핵심 수급은 두 가지입니다. 1. 프로그램 매매, 2. 외인 매수 매도. 여기에 부가적으로 요즘 들어 연기금의 힘으로 3. 기관 수급이 옛날보다 조금 중시되고 있지만 아직 이두개의 미칠바 못됩니다 프로그램 매매가 어느 날 3천억 들어오고 외인 매수가 2천억 들어왔다. 그날의 장은 맵 폭등했을 겁니다. 이날 지수 관련 대형주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모두 빨간색이고 하락한 종목은 없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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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탱고라고 하더라도 베이시스차에 따라서 차익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가 백워데이션이라 하더라도 베이시스차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개장 전에 오늘은 베이시스가 어느 정도 선에서 비차익매도분이 나오고 어느 정도 선에 이르면 차익매수가 들어오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반적으로 일정 패턴으로 흐른 프로그램 매수매도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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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수급입니다. 프로그램 매물은 호가의 물량을 매수함으로 매물대를 돌파 가능하게 하고 외인 매수도 특상상 지수 관련 대형주에 집중되니 매수세가 유발된 날은 프로그램 매매의 폭발력과 혼재해 지속상승 가능합니다. 그럼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데 외인은 매도하는 날은 어찌하냐? 양수급이 충돌하니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거래하면 안됩니다. 거래는 확실히 먹을 수 있는 날에만 하는 겁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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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만원 카드빚 하나도 안 떼먹고 다 갚으니 카드사에서 VIP 대접을 해줍니다. 당신처럼 성실한 분만 있으면 좋겠다고 신용불량자가 된 적은 없습니다. 처음에 독촉 전화는 많이 받았지만 이행 계획에 따라서 때로는 그보다 더 많이 갚아나갔으니까요. 나중에는 전화도 안하더군요. 알아서 갚으니 저 또한 주식 실패로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 절실한 심정을 이해하기에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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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법을 모든 투자자들이 일률적으로 쓸 시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겠습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외인 매수가 들어와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9시 50분에 미수매매가 집중되어서 미수가 들어온 걸본 주가 관리 세력들이 가격 조정의 욕구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이러한 심리를 역이용하는 매매 기법이 또 불어닥칠지 모르지만 그것은 또한 한순간의 조를일 뿐입니다. 오 따라서 장기 투자만이 가장 완벽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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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계좌 잔고의 저점이 460만원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빚다 갚고 종자돈 500만원 마련하고 택시기사 시작해서 단타 정리하고 장타로 들어섰습니다. 500만원으로 장타하시고 계좌에서 전혀 인출하지 않으신다면 10년 안에 임계좌 잔고에는 1억이 들어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년에 1억이면 12.5배인가요? 그럼 20년 후에는? 20년 후에는 12억 5천만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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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8개월에서 14개월의 하락장에서 참기가 얼마나 힘든지 깨달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안되면 성공할 수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인내하셔야 합니다. 단타는 다른 사람과의 심리승부지만 장타는 자신과의 심리승부입니다. 향후 시간 날때 장투자를 위한 가치투자 부분과 향후 업황에 대비한 종목 선정 등도 올릴까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십가경액 52권 내의 지수 관련 대형주가 아니면 투자할 마음도 없고 업황 분석도 하지 않습니다.